선덩이다 허공과 같은 지 허공과 같은 차세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원래 긴장이. 그리고 사구동권이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의 구동 명유물 대법 구동 불내지. 마음 생각이 흐르고 유동하고 움직이니까 거기서 탈난 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갖 마음쟁이 전부 다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 꿈속에 악몽을 꾸는 것도 꿈속에 그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절대 없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이 없어지려면 본래 구동한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거두어서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열애장 중에 무기멸 보며 열애장 가운데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자리를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그 속에 간직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법가머니와 똑같은 불성장리그 자리가 그 속에 쓰고 있다 해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외장 열애장. 여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골치 아플 봐 <웃음> <웃음> 보다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타러 지만한백분0 일만 털러 놓은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가의하고내 지식을 다 타러 놓은 본 적이 없어. 그 대신 자원하면 내가 후반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아무 메모도 안 하고 준비도 없고 부상 안 하고도 직경력을 여라서 말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그렇게 풍부한 거예요. 여대장은또 말을 했으니까. <웃음> 여대장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은부, 함석, 출세. 태천이란 복잔된 은구 또는 함서 세 가지 의지로 해산합니다 강불복사에 가면 포항산이라고아니강서 출생 이런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연회장은 은구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열애장 연회장 속에 연회장이 덮어버렸다면, 본래 성경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위대한 불성 자리를, 즉만한 원가 구 자리를 덮어버렸다면, 숨기고, 덮어버렸다. 범폐했다는 말들. 그런 의미로 장자가, 그러한, 감출장자 간직되면은 잘안 보이잖아요. 멸해가 그 속에 숨어서 붙여가지고 음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도 그, 자기 좋은 육체미를 감출라고 옷으로 가리고죠. 그와 같이 음부가 된 거. 그 몸달은 안 보이죠. 흥엄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가리우면 밝은 태양으로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분부라고 하고, 두 번째는 탐색이라.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거죠. 연회장 속에는 부처님의 만가지 덕과 만가지요 장음과 만가지요 궁덕을 다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걸 함세비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음부하고는 좀 다르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마음속에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지만, 중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음부라고. 강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부를 모서법부 중생이지만 그속에서열애에서한이나서신이나 또는 상에서한열에서성국 그대로 다 있다 한그래서 아홉 가지 비유도 나오지요 아홉 가지 비유가 에서열국에경 같은데 나옵니다 그런 걸다 하면 복잡할 한국에 세 번째는, 흙색이라고 하는 뜻은, 만약에 그 자리를 잘 개발을 해서 발휘하게 되면은, 열애의 법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열애의 8만 4천 공덕이 다나타나고 심지어는 우주만법이 그 속에 다 소소영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해일산매처럼. 바닷물이 밝은 적에, 바닷가에 산천총목도다 바다에 나타나고, 해와 달과 계열들이 바다 밝은 물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모두 다 출생이, 묻혀있던 것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전부 다,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출생이 되는 거요. 임신한 것과 똑같아요. 임신할 때는 어린애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부지요또 뱃속에는 어린애가 그대로 목동적 한계가 없으니까 한새이고 나중에 이제 어린애가 대하고 나오면은 그때 출생이죠. 그때가 성불할 때요 출생할 때는 바로 성불할 때요. 그런 러제가 있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대장 가운데는 생기고 사라지는 생명이 본래 없다. 여대장 그 자체도 진여이기 때문에 불생, 불멸. 그리고 무지견고라. 지견도 없다. 지견이란 말은 이러쿵, 여러쿵 여러가지 관정적으로 여러가지 상상이나 추리나 여러가지 분별이나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알고 보는 것이 없다. 그것은 공연회장이라고 하죠. 연회장을 주가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공연회장. 평평 긴 연회장을 공연회장이라 하고 또 공연회장만이 아니라 불공 연회장이라고도 해요. 묘하도 비었으면 비었지. 왜또 비지 않는 도리가 또 있냐 말 그러니까 묘하도 단순하면 별것이 없어요 복잡할수록 묘한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도 내가 한 번에 말지만 묘한 글자가 굉장히 묘한거죠 소녀 피부는 남자가 피부하고 또 달라요 보들보들하고 그 속에도 막도 이중으로 들어있죠 단순하면 묘한게니에요 복잡하게 여러가지 징판하면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풍부하게 다양하게 있어야 그만. 면래장도텅빈자이라를 공연의 장이나텅빈면래장 공연장 속에는 문명도 없고 생사도 없고 유회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갖 그조치보다 재앙은 유체대의 다 유체 대왕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원이 전도 봉상 구경 연방 그 자리가 공전했냐 5월이다 공하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손도 없고 냄새도 없고 바다심장이 말했죠 그 자리가 공전이냐 성상 빈리 그러나 보리상타가 바나바람일 때에 의지함으로 반역 따라 삼각 삼보리를 이루고 상세 제벌도 바나바람일 때에 의지하기 때문에 바나바람일다가 위대하다고. 대명주, 대신주, 우상주, 우등종주 능제 일체국, 일체의 고통을 등이 다벗어나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그 꿈생각을 멀리 떠나서 국경열반이다. 그러한 소리는 불법 열된다 열애가 되면은, 열애장을 개발하면 그 속에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묘용이 그 속에 무진장으로 있어야 그러한 도리를 또 불공연애장이라 해요, 여연애장 어? 복잡하죠. 들어갈수록 깊어야 돼요. 어? 들어갈수록 깊어야 돼요. 그래서, 연애장에서는 지견도 없고, 비별도 없고, 여 법계성하여 법계의 성품과 같아서, 구경 원만하여, 완전하고, 투부, 법계의 충만해서 원만해서 시방에 주로 가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 어디에나 여대장이 사고 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거공처럼 거공도 여대장에서 생긴 거요. 엄청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듣기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헛투지않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불교를 설명 들을 때 원래 놀자라고 말하사람들 놀래겠다고 그래서 금강경에 만약에 후5 0 0세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원래가나 겁내지 않은 사람은 과학 전생부터 옛날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공덕을 많이 치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금강가냐 바람일경을 듣고도 등이 이해를 할수 있다라고 말했죠. 놀랄 태도 없어요. 뭔데 놀래요. 그 자리가 성 뒷장인데. 응? 그 다음에 이제 또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열애께서 인지에서 수행하시는 법, 법수행이라고 법행이라고 말한다. 성불하시기 전에 열애께서 처음 발심해서 인지에서 법을 수행하는 그 방법이 바로 아까 말한 그런 도리다.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도 이것으로 인하 아까 이 원각의 법문으로 인해서 대승 중에 가 청정심이나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바랍. 발심한다. 발심을 하되 오염된 마음으로 발심하면 안되죠. 청정한 마음으로 발심해야죠. 오욕탕은 경기도 안타요. 불경기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사람이 오육탕을 이용하게 되죠. 뼈그러냐면 몸에 때가 있고, 땀이 흘리고 하면은, 몸이 또 찝찝하면은, 청정하게 만들죠. 모욕하게간 목적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지요. 그와 같이, 대승법을 수행하는 사람도 대승법에서 청정한 마음을 반심한다바람이라말세중생들이 이것에 의지해서, 이 원가의 대성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삿된 소년, 사년에 떨어지지를 아니할 것이다. 결론이 다 나왔어요. 음성보살에게 법문은 이것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개송입니다. 그때 세종께서그 도리를, 위에서 말씀하신 도리를 거듭 밝히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배속이라고하나선 다섯자나 일곱자나 넉자나 운문식으로 말한거죠. 인도사람들이 멋쟁이들이요그리록 거지가 이력이되고부자도이력이지만 인도사람들은 문화로 봐서는 뒷쓰러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멋쟁이들니왜 그러냐면 그걸이 됐다 해놓고도 또 노력하라고 운문으로 배송까지 하는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시경에서만, 시를 지을 때만 그 문문식으로 하지, 그냥 보통 대화체, 서화체에서는 문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륭한 위에서 이 설명을 다 하고, 대화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문식으로 상당히 의미하는 그러한 개송을 또 말합니다. 개성이라어어있있죠 문수여 그대는 맞다이야 위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이건 일사천리격로 읽어보면 끝나요 어? 일체,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본래의 인기로 붙어서 다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어 지혜와 문명은 전 반대하여 문명이 본래 없는 줄를 아는 지혜로서 깨달았다 어려운 때를 제거하려면 물로 씹쓸, 씹는 방법이 최고요 마음의 기억을 제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병도 마음으로 고쳐야 돼 마음으로 마음병은 마음, 마음 안에면 고칠 돌가 없어요 땅에 넘어진 사람은 일어설 때서로땅기고 일어서야 돼요 그와 같이 본래 수행할 때 지혜를 가지고 깨닫다 지혜가 바로 운명의 상관들. 따지 보면 은 지혜가 바로 운명이고, 운명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꿈을 깨고 보면 꿈이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에요. 현실 그 마음이 꿈도 꾸고, 꿈꾼 그 마음이 또꿈깨는 현실이고, 그게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내말에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없었겠다.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자부가 불이 뻗두리 아닌 것이니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차별이 본래 생든만 생사가 둘이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오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좋고 나쁜것이 둘이 아니오 둘이 아닌 법을 끝더라 아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 불평불만은 대조를 해가면서 집을 나쁘다 이건 좋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걸 싫어하고, 배제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거든. 불입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풀으면, 불평불만이 없어. 세상을 좋게 봐야 돼. 색안경 쓰고 보면은, 성색안경을 쓰고 면 천색으로 보이고, 흑색안경을 쓰고 면은 물체가 다 검은 색깔로 보여. 색안경을 쓰지 않고, 나 같이 이렇게 그냥 안경을 쭉 보면은, 제대로 보이는 거 세각경이안 좋은 거예요. 중생들은 세각경으로 보니까 자기 다른 대로 불평 불만 시비 복지 구설 관제 된 것을 다 만든지요. 원래 원는건 만드는 게 인간은 장난이요. 문양을 요다하여저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곧 생사에 유전하는 것은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까지가 하나 비율이요. 또꿈속에 사람이 꿈깬때모음중의 모든 사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꿈깨 보면 허망하잖아요. 우리 노래 가락에 좋은 말 있어요. 인생 일장 출몽이에요 어? 그런데 그 다음이 잘못됐어. 아니 놀고 뭐가? 마음 닦지 않고 뭐 하겠노? 하란 그렇게야. 인생 일장 출몽이니까 월 자는 주위에서 그런 말을 했겠죠? 각자가 여 허공하여 깨닫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깨달아 각자 본래 빈 자리, 그 자리에 반본 한원되는 거요. 한원시키는, 환원 한원이 될 뿐이지. 깨닫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여 동력이 없고 평등해서 요동하거나 유전함이 없어. 윤회가 영원히 끌어져버리지. 깨달으면 또, 조그마치, 반딧불같이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꽉 차서, 부부에서, 주변에서. 내 몸에 이 육척 몸만이 아니에요. 대답보면 우주 만유, 천지 만원의 우주법계가 시방세계가 다내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보상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공체제 파괴가 나오요 직득 성불도 라고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화이 사라져서 화이 있는 곳이 없게 도 모든 허망한 헛개비, 우노이만 사라져서 자체를 갖춘다. 붙을 곳이 없어. 성도 모영 뭐 무디기니 도를 이루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 없어. 무지영 무디기라요. 성불해봤자 뭐 성불하니까 무슨 뭐가 새로 생긴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노라 하면 은 아직까지 어찌 보장요 나는 비율을 좋게 비율을 알지 알기 쉽게 나는 비유합니다. 나 혼자 그는 집한 거든요 잠을 잘 때, 잠을 자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잠안들 때, 잠못잘 때, 정말 깊은 잠에. 그 때는 잠을 자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잠을 안 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끊어져야 깊은 자가 되지요. 열반도 그 맛이 쓴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지요.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게 과입이다 <웃음> <웃음> 본성이 원판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고바았으니 빨리빨리. <웃음> 보살이 이 가운데 등이 보리심을 달아나니 이 법문, 원각의 법문에서 발보리심을 한다. 깨닫는 보리의 마음을, 보의 마음을 달아나 발심을 하나. 말세의 모든 중생이 이러한 대성법을 탔고 있는 삿된 소견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무술장을나습니다